포스는 다보통 케이블카! 우리 등 물은 다 한국 이 진짜 이 보인다고. 오, 가격이 5천원 더비싸답니다 이렇게 바닥이 워낙에 보인다. 근데 테이블카 중에 빨간색 테이블카는 바닥이 보인다. 다른 색깔은 바닥이안 보이는 테이플카 그래서 빨간색깔이 5천원이나 더비싸답니다 호감 보이시죠? 국이 돌아서 얼마나 기분지 10킬로 이상 달려왔답니다 음. 이거는 바닥이 보이는 개구 응, 응. 대대적인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파란색에는 바닥이 안 보이는 테이블 파. 근데 바닥이 보이는 별로 의미가 없네 5천원 더 주고 바닥이 보이는 거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섬이 있네. 고반소개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옆으로 연결돼가 섬은 아니네요. 안녕. 음, 좋 공작이. 이렇게 봐요. 여기가. 음, 옆에 건물이. 국민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랍니다. 지금부터 바닥에 때문에... 해겠습니다 머리. 이거는 지금 현재 바닥이랍니다. 이렇게 바닥이 보인다고 오천 원이나 더 받네. 테이블 아 저기 위에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테이블과. 송풍호. 아, 멋지다. 인공섬을 만들어 놨는 것처럼, 저거는 완전 인공섬을 만들어 놨다. 어렇게 하고 연결이 되 있을까? 아, 여기 연결이 되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이제 개발원이 송풍업 바로 옆 에, 다붙 어서, 환 경이 너무 좋은곳이있 네. 여기는 옥상 전망대 음, 아주 쪼그게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보이죠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 케블과 옥상 전망대 성포모의 모습 굽이 굽이 골짜기 골짜기 청풍모가 골짜기 골짜기 무리듯이 이야. 하나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골짜기 골짜기마다 저렇게